길어요. <웃음> <하트리만>. <웃음> 이렇게 원테이크? 안녕하세요. 어드벤텍 EIOT 마케터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팬더믹으로 인해 인베디드 보드와 산업용 모니터를 적용하여 무인화 및 자동화를 적용하고 있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드밴텍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시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시티에 활용 가능한 내구성과 신뢰성이 높은 모니터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베디드 IoT 섹터의 영업 그리고 PM 담당자분께서 스마트 시티의 사업 분야와 활용 가능한 IDP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같이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보시죠. 먼저 스마트 시티 시장의 규모와 그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1년 전 세계 스마트 시티 시장의 규모는 1700조 원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스마트 시티의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82조 원에서 올해 151조원의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은 16.5%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시티 시장은 향후 4에서 5년간 10에서 20%대의 성장률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 시티 시장은 오른쪽에 보시는 파이차트와 같이 에너지 분야가 2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그리고 보안 부분은 스마트 시티 시장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의 중앙정부와 기업들은 스마트 시티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드밴텍도 이러한 스마트 시티 사업에 맞는 다양한 인베디드 컴퓨팅 제품과 모니터 제품까지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드벤텍의 영업 담당자분께서 스마트 시장, 시티 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드벤텍의 영업 담당 김세준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장은 스마트 시티 관련 시장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임금과 비효율적인 서비스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한국 시장 내 자동화 장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들의 특성상 대부분 야외에 설치되며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에 대한 내구성이 강해야 하며 1년 365일 고장 없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 폭이 넓어 겨울의 낮은 온도, 환경과 여름의 높은 온도 환경에서 모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와이드 템퍼러처 제품을 적용하여 최대한 안정적인 장비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온도 외에도 계절에 따른 눈과 비, 먼지 등 외부 환경적인 변화에 내구성이 좋은 어드벤텍 제품은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현장의 특성상 각 업체별로 빠른 기술 대응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기술지원팀 인원 및 채널 협업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최대한 빠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 처리 가능하도록 디바이스온을 소개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파킹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파킹 시스템은 차량 주차를 관리하는 무인 시스템으로 진입 출입로에 설치되는 차단기를 제어하는 PC와 요금 결제와 관련된 키오스크 P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AIMB 및 ESBC 보드를 고객 요청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샤시와 결합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빠른 현장 대응을 위해 시스템 자동 복구 솔루션을 USB에 담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셀프 주유기 시장이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로 주유소 직원이 연료를 주입해주는 시장에서 주유장비의 안전성 및 조작 편리성의 상승으로 운전자가 직접 연료를 주입하는 셀프 주유 시장으로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에는 ESBC 보드 및 LCD를 납품하고 있으며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현장을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디바이스 오늘 소개 및 테스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 시장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의 확대로 인해 점차 발전하고 있는 시장으로 한국에서는 국내 인프라 사업 향 프로젝트 외 폭스바겐에서 진행하는 해외 충전기 프로젝트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셀프 주유기 시장과 마찬가지로 ESBC 보드를 납품하고 있으며 문제없이 운영되는 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점차 어드벤텍 제품의 신뢰성 역시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인과장이 스마트 시티 시장에서 적용된 어드벤텍 모니터 제품군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어드벤텍의 IDS, 인더스트리얼 디스플레이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정인입니다. 회사의 IDS 제품군은 2013년부터 국내에 처음 소개 및 제안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듬해인 2014년부터는 국내 주요 주유소의 넓은 범위의 동작 온도를 가진 산업용 LCD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범위를 넓혀 전반적인 국내 실내외 키오스크 모니터 영역에 제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험을 쌓아가던 중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사회 및 농협 등 다양한 영역에 연간 8,000개 이상의 LCD 및 모니터를 공급해 왔으며 LCD 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의 산업용 모니터 및 터치 영역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완제품 형태의 산업용 모니터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CD를 사용하는 주유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 구동될 수 있는 터치 모니터 및 LCD를 공급하며 실질적인 현장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장은 물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어드벤텍 IDS 제품군은 스마트 시티 영역 어디에서나 손쉽게 적용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많은 신뢰를 쌓고 있는 IDS 스마트 시티 솔루션은 항상 동작해야 하는 신뢰성은 물론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서 제품을 개발해 왔으며 이 같은 여러 조건을 생각해서 개발된 제품 중 하나가 IDP31 완전평면 터치 모니터입니다. IDP31 제품은 기본적으로 전면 IP65 등급을 채택 사계절 특성이 뚜렷하고 일정 강수량이 있는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자외선 방지 필름을 코팅, 봄과 가을에 특히 강해지는 직사광선에도 강한 이점을 보입니다. 그외 산업용 터치 모듈 및 와이드 온도 옵션, 고휘도 LCD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상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드벤텍은 보다 고객 친화적인 제품도 개발도 해드리는데요. 다음 제품을 함께 보시죠. 어드벤텍은 앞서 안내드린 IDP31과 같은 완제품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의 요청사항을 맞추기 위한 IDS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도 제안드리고 있으며 모니터의 반사 방지 코팅 및 밝기 조절, 터치 및 소프트웨어 튜닝 외 맞춤형 로고 부착, 광학 본딩, 그리고 HDMI 포트 지원까지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구동할 수 있는 최상의 산업용 솔루션을 직접 제조 및 가공을 통해 제공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및 주유소 등 다양한 제품에 함께하며 신뢰성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드벤텍의 IDS 제품에 소프트웨어적인 이점을 더해주는 스마트 시티 솔루션에 대해 소개를드리고자 합니다 자사의 디바이스 온으로 산업용 디스플레이 원격관리 솔루션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왜 디바이스 온과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아래 사진에서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터치스크린인 HMI 솔루션의 단점을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제품에 문제가 생긴 경우 엔지니어들을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제품을 확인할 때 대기 시간을 많이 요구하기에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업 현장에서는 수많은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사용이 되고 있으며 각각의 모니터를 일일이 관리하기에도 번거로운 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드밴텍은 디바이스온을 통해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각각의 모니터를 그룹화하여 원격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디바이스 원앤 디스플레이 솔루션은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관리자들이 각자의 시스템에서 오퍼레이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지원 및 관리 가능하게 합니다. 디바이스 원의 대표적인 기능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API 등으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고 직관적인 컨트롤로 밝기 조절 및 색감 조절이 가능하며 터치 관련 기능도 기능 온오프, 터치 보정, 디버그까지 모두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외 백라이트 수명 원격 확인과 시스템 전원 타이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격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드밴텍과 그리고 IDS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항상 풍부한 레퍼런스에서 나오는 적시 기술 지원 및 맞춤형 터치부터 AD보드 개발 밝기 보정 외 다양한 옵션을 직접 선택 및 개발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모든 부품의 산업용 그레이드 부품 채택으로 최고의 서비스와 품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극한의 산업 환경에서도 어드벤텍의 ID 솔루션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점 있으시면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드벤텍의 스마트 시티 솔루션과 IDS 제품에 대해서 소개 드렸습니다. 다양한 특성이 있는 국내에는 언제나 어드벤텍 제품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정인이었습니다.